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영상은 그 이아답타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어, 주의사항이나 기타 그리고 이제 비비립 교체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요거 설명하기에 앞서 어, 예전에 제가 그 만든 연사탄창 이 본드로 이렇게 붙여갖고 마루이 예, 연사탄창을 만든건데 어, 여기 보시면은 미립이 좀 깨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이것도 지금 정상 작동을 아직도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일반 다스 순전 탄창하고 틀리게 이런 연사 탄창 위에 이제 아답터를 놓고 쓰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답터 놓고 쓰게 되면 탄창에 따라 그리고 연사 탄창의 경우 탄을 다 소비했거나 아 아니면 텐션이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 탄이 이렇게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올라 중간에 딱 끼게 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요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때가 있죠 예, 이럴 경우에 뒤에서 볼트 캐리어가 볼트 캐리어가 이제 탄을 밀어줄 때 애매하게 딱 걸리게 되면 탄이 밑으로 가거나 삽탄이 되거나 둘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탄이 이게 잘 깨지거나 잘 으깨지는 방식이라면 특히 마루이 탄이 좀 그런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 맷돌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비빌이 빨리 좀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연사탄창 쓰실 때는 좀 흔들어 보시고 탄이 어느 정도 남아 있거나 꼭 텐션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쓰시기 바라고 거의 탄이 다 소비가 됐거나 텐션이 좀 약해졌을 때는 그런 식으로 쉽게 파손이 되거나 맷돌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테스트할 때에는 그런 현상을 최대한 없게끔 제가 설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어 그래서 장착하실 때 요령은 요 제품을 장착하실 때맨 처음에는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손가락으로 여기 부분을 그냥 눌러줘요. 조금 올라갈 거예요. 한 5mm 정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런 상태에서 어, 탄창을 사입하시면 됩니다 요거 탄창에다 제가 지금 한 8발 정도 좀 넣어 놨는데요 보시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걸치게 되죠 이럴 경우 계속 어, 탄 발사하게 되면 볼트 캐리어가 이제 밀어주면서 탄이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딱 중간에 걸치게 되면 예, 맷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즉시 탄창을 제거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게 좋으셔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막 어거지로 격발하시다가 보면 비비를 깨지거나 아니면 맷돌이 생기거나 둘중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상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중간에 껴있지만 맷돌이 되거나 어, 탄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 GNG 그 바이오탄을 쓰시면 이런 경우는 방지가 될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요, 요 탄창을 한번 해볼까요? 노말 탄창인데요 이그 탄창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끝까지 나가고 더 이상 안 나오죠. 예. 그렇지만 이제 빼보면 어, 두발 정도 남아있고요. 자, 이제 이런 탄창으로 한번 좀 써볼게요. 격발해보면 지금도 보시면 어이 정도로 나와있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태엽을 살짝 감아보면 올라오죠? 네. 격발이 됩니다만 격발을 하다보면 지금도 탄이 중간에 살짝 꼈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끼게 되죠 그래서 텐션을 꼭 유지하시고 쓰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비비드비 안 깨지게끔 많이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쓰시다가 비비드비 깨졌다, 비비드비 깨졌을 경우에는 빼시고, 추워놓고 비리이 깨졌다라고 하면 여기 옆에 양쪽에 볼트를 풀러 주시고요. 손으로 잘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깨졌으면 잡기가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순정 비비립 예, 순정 비비립을 뒤에 맞춰서 뒤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딱 빠집니다. 빠지고 얘를 일단은 그냥 장착을 해 주셔요.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한 2mm 정도 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니바 같은 경우로 좀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쉽게 날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조금 더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칼로 받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쉽게 잘라주신 다음에 보트를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볼트 조이실 때는 세게 조이시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살짝 잠겼다라는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 디빌이 파손됐을 때만, 파손됐을 때만 이 순정 디빌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걸 닫을 때, 닫을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여기 좀 각을 좀 줬어요. 그래서 이 볼트 캐리어 부분이 좀 긁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정 비비립을 쓰시게 되면 여기가 좀 많이 긁힐 거예요. 얘는 좀덜 긁히게끔 제가 각을 일부러 만들어둔 거라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하고 닫을 때이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들이 여기하고 맞닿아서 조금 긁힐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빼보면 조금 안쪽으로 있으면서 여기가 계속 좀 갈리, 여기가 좀 계속 갈리게 되는데요. 요거는 음,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 충분하게 테스트를 다 해서 최대한 맞춰놓은 거고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손가락을 좀 눌러주고 예, 그리고 쓰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